오늘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하여 동일본대지진 직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진 전조현상의 활동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웃음>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수많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지진 전조현상의 활동기의 현상들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였으며 동일본대지진 발생 시에 별다른 대책이 없이 규모 9.0이라는 거대한 대지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 본대지진은 오늘 3월 11일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그런데 2010년 여름부터 시작된 신모에다케 화산의 활동이 겨울에 잠잠해졌다가 다시 2011년 초에 일본 남부 규슈의신모에다케에서 화산 활동이 격화되었습니다. 그. 그러면서 중소형 화산들이 연이어서 화산 폭발을 하면서 일본 정부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진과 화산 폭발은 반복되며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화산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후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의 중심에 걸쳐 있습니다. 지각을 덮고 있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북미판이 맞물리는 경계면에 위치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 가운데 20%가 일본에서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 지진에 대한 대비는 조금 미흡 해 보입니다. 비견한 예로 2010년 9월 초부터 2011년 2월 하순까지 동일본대지진 발생 직전 시기까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와 그 근교 및캔터베리 평원 에서 연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지진학자들이 브리고리 지역 의 대지진에 대한 우려를 하였으며 호주기상청의 전문가는 일본을 거론하며 대지진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조금만 살펴봐도 뉴질랜드와 일본의 지진이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지진을 그냥 남의 나라 남태평양의 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진으로만 받아들이다가 아무런 대비를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동일본대 지진 발생 직전에 상갈치가 다수 발견 이 되었었는데도 아무런 대비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하기 6일 전에는 돌고래 50마리가 일본 동부 해안에서 떼죽음 당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돌고래가 지각판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는 유지고 전자기장 움직임에 가장 민감한 동물이어서 지진에 유족이 경보가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12월 남아시아 대지진 직전에 고래 170여마리가 호주와 뉴질랜드 해변으로 몰려왔고 2011년 2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 때도 이틀 전 돌고래 107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최근 수심 600m 이상의 심해에서만 서식한다는 대왕오징어가 일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왕오징어의 해안가 출연을 두고 언론도 이상 현상으로 주목했고 주민들은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재앙의 전조현상 같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미우라 반도에서 요코하마 에 이르는 지역에서 원인 물을 악취 소동이 벌어졌으며 리츠 메이 칸 대학 환태평양 문명연구센터의 다카 아시 마나부 특임교수는 악취 소동 은 대지진의 전조라며 활단층이 갈라지거나 플레이트가 어긋나면 악취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지진 발생 전 악취 소동이 일어났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가 작성한 문서에는 미우라 반도에서 악취 소동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면서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악취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12주년인 오늘 일본은 현재의 대지진 전조현상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를 하여야 하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